테라밴드로 풀바디 운동 같이 하실 거예요. 앉으셔서 다리를 발바닥에 테라밴드를 감아주시고요. 처음으로는 포인플렉스 같이 하실 거예요. 10번씩 하실 거고요. 발끝에서 빠지지 않도록 후, 엔, 듀, 엠, 투, 엔, 듀, 엔, 3, 엔, 듀, 4, 파이 5. 2, and 6, 2, and 7, 2, and 8, 2, and 9, 2, last 10,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내쉬면서 롤다운 롤업 네번씩후부드럽 하나 하나씩 누웠다가 N, 둘, 후 손으로 너무 많이 잡아당기지 않게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N, 두, 후 시선 멀리 봐주세요. N, 둘, N, 후 호흡이랑 같이 하시면서 다리 뜨지 않게 N, 쓰리, 후 부드럽게 어깨목 길게 하시고. 앤후쭉 일어나시고 마지막 엔후쭉후 길게 길게 N들 후 아랫배 쑥 집어 넣으세요. 엔 좋으세요. 자, 이번엔 누우셔서 우리 팔 운동하실 거예요. 부드럽게 누우시고 그 상태로 바이셉컬 10번씩 하실 거예요 팔꿈치가 바닥에 닿지는 않게 하시고 그 상태로 손목 꺾이지 않게 밴드 M 밀고 and 2 M 길게 3 a n 귀엽게 멀리 and 4 2 and 5 2두 n d 6 2 and 7 2 n 8 손목 조심하시고, nine, last, n d t 그대로 자 델토이드 팔을 T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약간 따라밴드 느슨하게 잡아 주셔도 돼요. 귀엽게 멀리하신 상태에서, and two, 차려서 T자로, two, and three, two, and four, two, and five, 팔꿈치 부드럽게, six. 둘, M, 세븐, 둘, 엠, 에잇, 둘, 엠, 나인, 둘, 엠, 텐. 좋아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느슨하게 잡으셔도 되고요. 치킨 윙 하실 거예요. 두 팔을 W자, E자로 옆에, 귀 옆에 대시고 그대로 위로 만세. 엠, 밴드, N 투, 엠, 밴드, N 쓰리, 밴드, N 포, 앤드앤와이 and, e and, 하시면서 갈비뼈 뒷부분, 그다음에 어, 날개뼈 뒷부분 그대로 바닥에 지그시 유지하시면서 흐 d 앤 라스트 좋으세요. 자, 그 상태로 그대로 앤 그대로 쭉쭉쭉쭉 일어나셨다가 그 다음으로는요, 앤 누워서 브릿지 하실 거예요. 테라밴드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하실 건데요. 테라밴드를 앞에 두꺼운 벨트처럼 골반 앞에 쫙 놓으시고 손바닥으로 양옆에 있는 테라밴드 끝부분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놓고요. 어느 정도의 텐션을 느끼시면서 골반을 부드럽게 롤업 그 4번씩 하실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앤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올 때도 우리 테라밴드 텐성을 느끼시면서 앤투쭉 더 햄스트링과 엉덩이 대둔근 운동 같이 하시면서 앤 e e 쭉 귀엽게 멀리 앤 가슴부터 라스트 앤포쭉 내려올 때도 가슴부터 내려오지만 엉덩이는 계속 밀어주면서 자 이번에는요 올라간 상태 브릿지 올라간 상태에서 10번 펄스 하실 거예요 쭉 올라간 상태 그 상태 엉덩이 햄스트링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and nine and ten 내쉬면서 하나 하나씩 가슴부터 내려오세요 한번더 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쭉 올라오실게요 후 귀엽게 멀리 엉덩이 엠스트링 up and up and three N, 4, N, 5, N, 6, N, 7, 8, N, 9, N, 10 가슴부터 후 내려오세요. 자 이번에는 올라간 상태에서요. 그대로 스텝. 우리 예전에 했던 운동이기도 하세요. 브리징 상태로 오른 다리부터 한 발씩 앞으로 스텝. 하나, N, 둘, N, 셋, N, 넷, N, 둘, N, 둘 and step and do and do and last two and do and one and do and one and do and n d d n d d n d d three and d n d d n d four and do and stop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흐 내려오세요.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테라밴드를 한 다리 오른 다리 발에다가 걸어주시고요. 오른 다리부터 작은 서클 하시고 그 다음은 스트레칭 이어서 하실 거예요. 자 안쪽으로 서클 작게 8번 하나 골반 뜨지 않게 흐엔3 귀엽게 멀리 4엔5엔6 and, seven, and, eight, reverse, and, 하나, and, two, and, three, 호흡하시면서,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왼손으로 잡으시고요, 그 상태로 안으로 쭉 스트레치. 힙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게 하시면서 지그시 반대쪽으로 스트레치. 가운데 왔다가 한번 더. 엔후쭉 호흡하시면서 자 반대손으로 잡으셔서 바깥쪽으로 스트레치 사이드로 아웃 후 이때 왼쪽 골반 다리 지그시 바닥 무겁게 눌러주세요. 돌아오셨다가, 한번더 아웃으로 스트레치, 인, 후, 좋아요. 가능한 만큼만 스트레칭 해주시기. a 돌아오시고. 같은 동작, 반대 다리로 이어서 하실 거예요. 안쪽으로 서클 8번씩 호흡하시면서, a n 후, a 앤. 후, and, 앤. M four, N five, N six, N seven, M t N t h r N four, N f N s 똑같아요. 안쪽으로 먼저 스트레칭 두 번씩. 음. 후힙 지그시 눌러주시고 돌아오셨다가 한번더엔후쭉엔 사이드 바깥쪽으로 엔후자 오른다리 골반과 오른다리 무겁게 바닥으로 뜨지 않게 엔 돌아오셨다가 한번 더요. 앤, 후, 쭉 앤, 좋아요. 그대로 다리 살짝 풀어주시고 일어나실 거예요. 그대로 다리 걸어서 내쉬면서 천천히 그대로 롤업 후, 쭉 일어나실게요. 후, 자 이제는 발에 테라밴드를 걸고 앉아서 롤다운 반만 내려간 상태에서 팔운동 다시 반복하실 거예요. 발바닥 가능하시면 바닥 꾹 눌러주세요. 자, 두손 앞으로 밴드 상태 롤다운 반만 내려와서 그대로 한번더 일어났다가 한번더 하실게요. 내쉬면서 흐 자, 여기서 홀드 시선 멀리 보시고 바이세컬 M2 M3 시선 멀리 4 N 5, i v N s i N s e n e i N n i 그대로 일어났다가 자롤 다운해서 이번엔 럼보이드로 바꾸실 거예요 자두손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 롤 다운 내려가셔서 후쭉이 상태에서 럼보이드 N 하나, N 둘, N 셋, N 넷 엔, 다스 엔, 여스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좋아요. 그대로 롤업 인후 자, 이번에는 복근 운동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그 상태로 발을 테라밴드 잘 빠지지 않게 걸어놓으시고 그대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두 다리 같이 들어주실게요. 탄성밴드 이용하셔서 약간의 지지를 받으시면서 복근 쑥 집어넣으시고 다리 다운 열 번씩 a n 2 two and t h r e 지 않게 four and two and five n m 8, m eight, m 9, m two, m m nine, m m two, m stop. 그 상태로 홀드. 후, 후, 후, 후, 후, 후. 좋으세요. 자, 이번엔 더블렉 스트레치 이어서 하실 거예요. 구부렸다가 피면서 상체 같이 스몰 컬업 하시면서 0 번씩. 임, m two, 호흡하세요. 후, m 들이마시면서 눕고, m m Two, M, two, M, three, M, two, M, four, M, two, M, five, M, two, M, six, M, two, M, seven, M, two, M, eight, M, two, M, nine, M. D and, and then 후후후후후후후 조금 더 N 그대로 쉴게요. 잘하셨어요. 후 자그 다음으로는요. 사이드 리프트 하시면서 암프레스 같이 하실 건데요. 예전 동작에도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는 무릎 한쪽 다리 밑에 다리는 닐링으로 하시고 피는 다리를 쭉 피는 다리 쪽에 테라밴드를 감아 잡으실 거예요. 감아서 끼실 거예요. 빠지기 쉬우시니까 편안하게 한번 돌려서 테라밴드 잡아주세요. 자, 사이드 운동하실 때 밑에 다리와 골반 그 다음에 짚는 팔의 위치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짚는 팔은 조금 더 어깨보다 약간 앞에. 그상태에 골반과 옆구리 일직선. 준비. N. Up. N. 좋아요. N. Two. N. Three. N. Two. N. Four. N. t w Five. N. t M six M two M seven M t M e M t 그대로 두개더 nine M two last stop 팔만 프레스, 밴드, b n d 피고 M t w M 피고 t h 피고 four M t 6, N, f i v s e v n a n 쭉, e i g n d 쭉, nine, a n 쭉, ten, 쭉. 자, 그대로 우리 쿼드라 패드로 바꾸실 거예요. 그손 그대로, 그 다리 그대로. 네발 자세로 바꾸셔서, 테라밴드 끼어있는 다리 힙업, 운동 같이 하실게요. 좋아요. 아랫배 납작, 엔 그대로, 테라밴드 다리 쭉 피세요. 그 상태로 업앤 다운 하시고 서클을 8번 위로, 앤업앤 그르쳐, 2, 2, 머리 길게, 2, 앤 4, 2, 앤 5, 드 6, 2, 7, 2, 8, 2, 9, 라스트, 스톱 그대로 서클 8번 작게 하나, 대라반드 계속 밀어내면서 3 h r e e and four and f and e v e 리버스 후 and two a r e e and f n d n d n d seven a 좋으세요 애기 자세로 스트레칭 잠깐 하실게요 후주 반대쪽 똑같이 사이드와 힙 운동 같이 넣으셔서 할게요. 반대쪽도 테라밴드 한번 돌려 감아 잡아주시면 은테라밴드안 빠지시고 끝까지 운동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팔꿈치 피시고 팔꿈치 같은 거를 땅을 짚으실 때 하이퍼 익스텐션 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실게요. 준비 시작! up and down and two and down and three a d o w n and four and o w n and five a d two and six a 2, and 7, and 2, n d 8, and 2 more, and 9, and last, n 10, 팔만 할 거예요. 밴드, and 쭉, 2, and 쭉, 3, a n 어깨 머리 4, and 쭉, 5, and 쭉, 6, and 쭉, 7, and 쭉, 8, a n 쭉9 i n e and 쭉 last ten and 길게 자쿼드라패드 동작 포지션 바꾸시고 싱글레그 어펜 다운 열번 준비 다리 쭉 길게 하시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시작 둘업 p 다운 d d 다운 n 3 둘 and four 둘 and five 둘 and six 둘 and s 둘 e i g t 둘 n i 둘 위로 스톱 그대로 써클 여덟 번 one and two three f 그대로 리발스 둘 two, three, four, five, and s and s and e 좋으세요. 그대로 아기 자세 잠깐 유식, 후. 자, 이제는 일어나셔서 스트레치 마무리 들어가실 거예요. 테라밴드를 잡으시고요. 두팔두 두 다리 벌려 쭉 스탠딩 자세로 바꿔주세요. 약간의 탄성 있게 테라밴드 잡아주시고요. 두팔 위로만 세, 쭉 자, 갈비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사이드 밑으로 서클, 엉덩이 빠지지 않게 M 좋아요. M 반대, 쭉 쭉 내려갔다가 and 가운데 다시 and three and t and 돌려서 last and four and two and 하나 and 좋아요 자 이번엔 팔서클 하실 거예요 한 다리 앞으로 한 다리 뒤로 쓰셔서 그 상태 그대로 엔둘두팔 위로 돌려 뒤로 천천히 엔쭉 위로 어 빨리 돌리지 않아요 천천히 돌리세요 엔 쓰리 엔둘엔포엔 반대 다리로 바꾸실게요 따라 밴드 탄성이 세시면 조금 느슨하게 잡으셔도 돼요 엔둘쭉 앤 시원하게 스트레치 앤2 앤드 3앤2앤4앤 그렇죠 자 테라 밴드 한두번 정도 감아 잡으셔도 돼서 그대로 손바닥을 앞으로 불러서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목서클 하실 거예요 코끝으로 원 그리기 숨 쉬면서 앤쭉 앤 두번씩 앤쭉앤 리버스 앤쭉앤 어깨 귀 멀리 앤쭉앤 좋아요. 그대로 정면 보시고 한숨 흐 잘하셨어요.